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w o n m o u 하소서, 내 속에 강물리 넘쳐나게 성령이여, 성령이여. Oh 알겠습니다. 할렐루야!